공회전 풀악셀를 하고 있는데 RPM이 지금 3000rpm을 못 넘고 있습니다. 주행중에 이제 차가 가서 불량이겠죠? 차가 이제 악셀을 밟아도 차가 안나가서 이제 입고를 하셨는데요. 우선 센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. 고장 코드는 없는 상태입니다. 증상을 보게 되면 연료 쪽 증상입니다. 악셀을 밟았을 때부조현 뭐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악셀을 밟는 순간에 차가 안 나가는 증상입니다. 악셀을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. 목표 레일 압력에 비해서 레일 압력은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. 압력이 떨어지니까 레일 조절기라든가 펌프 조절기 쪽은 더제 시동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어량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볼까요? Okay, okay. Thank you. 연료필터 교환 후에 지금 상황입니다. 풀악셀을 밟았을 때 RPM이 3000 RPM 이상 못 넘어가는게 아니고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데이터로 한번 보겠습니다. 풀악셀로 한번 밟아볼게요. 퓨어 레일 압력과 레일 압력이 같습니다. 그리고 펌프 라든가 레일 압력 그 압력 조절기 들은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요 작업은 완료가 됐습니다. 연료 필터의 막힘 이라든가 오염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연료 필터의 오염도를 한번 보겠습니다. 아 어. 땡클 내려야 되겠는데요 네 바다는 열렸을 것 같은데 음, 뭐섰섰니 선현이 깐섰다고 지랄라네고땡크 네, 가서 바꿔야 할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보시게 되면 주로 이제 시골 농가들이나 공장에서 바다는 기름을 이제 사용했을 때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꼭 이제 받아놓은 기름을 쓰실 때는 음 대부분 이제 뭐 드럼통이라든가 큰 통에다 이제 받아놓고 쓰시는데요. 경유 같은 경우는 이 경유 자체가 오래 이제 담아두게 되면은 이 경유 속에 있는 수분들이 응집을 해서 물이 생성이 됩니다. 이런 물들은 통 안에서 이제 부식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독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떨려 나오는데요. 통에서 받아놓은 기름을 직접적으로 두시는 것보다는 20리터 말통에다가 받아놓고 한 2, 3일 후에 통 안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누시면은 안전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